확실히 코팅이 된 곳과 안된 곳이 차이가 나지 저는 뇌관리다 네, 안녕! 동태규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업차득 채널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 덕분에 벌써 2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되고 한편 부담도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구독자분들께 어떻게든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고민하던 차에 한 업체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트림코트라는 자동차 외장 플라스틱 코팅제입니다. 시중에도 플라스틱 코팅제, 드레싱제, 보건제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플라스틱 관리제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제품으로 플라스틱 케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한 이유는 제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좋은 평가가 많았고 미국에서는 플라스틱 보건 및 코팅의 뛰어난 성능으로 아마존에서 플라스틱 케어 제품 부문 판매량 1위를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광고 문구에는 200회 세척에도 발수 기능과 광택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그건 사용해봐야 알것 같고요 도움을 주신 업체인 세라코트 코리아 덕분으로 구독자 20분께 트림코트 제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른 뒤 댓글로 연락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는 11월 3일 화요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벤트를 진행하고 제품을 받아보신 분들께서 사용 후 리뷰를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깨끗하게 세차를 끝냈는데도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고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자동차 외장 플라스틱인데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인 플라스틱 백화 현상 특히 SUV 차량의 경우는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자동차의 하단부를 감싸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오염이 되고 지저분해지지. 그럼 이런 백화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로 오랜 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고 자연스럽게 변색이 되고 두 번째로 세차를 끝내고 발라주는 왁스 성분이 섞인 드레싱제가 누적이 되고 세 번째로 오염물이 잘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하는 잦은 세차가 그 원인이 되는 거지. 이런 원인으로 생긴 백화현상은 쉽게 복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복원 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 먼저 시공 전에 주의사항을 알아둬야 하는데 냄새가 심하게 날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꼭 끼고 그늘지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공하는 방법과 순서를 알아보도록 할까 첫 번째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플라스틱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 물로 헹궈주고 두번째 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에어건으로 틈새 고인물을 완벽하게 닦아내서 건조를 시킨 다음 세번째 코팅제가 흡입되거나 손에 묻지 않도록 마스크와 동봉된 장갑을 끼고 네 번째, 코팅제를 개봉해서 꺼내 펼치지 않은 상태로 플라스틱 부분에 발라주는데 이때 마스킹하고 해주면 더 좋고 혹시 도 장면에 코팅제가 묻게 되면 건조가 되기 전에 타월로 바로 닦아내도록 하고 다섯 번째, 코팅이 완료되면 1시간 이상 건조를 시키고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시공을 끝냈는데 시공 전과 후를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전보다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코팅력이 어떤지 3시간 정도 건조 후에 물을 뿌려볼까? 확실히 코팅이 된 곳과 안된 곳이 차이가 나지 문제는 얼마만큼 지속이 될지 궁금한데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것 같네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처럼 플라스틱 관리제 하나쯤 준비해 두셨다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많은 분들께 감사의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더 많은 분들께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